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팡이요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아마존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영상 봐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다시 또 컨텐츠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바로 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오늘 컨텐츠가 뭐냐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고구보정 돌돔을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돌 잠시만요 걸리적거리는 게 있네 얇이 빨랄껴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주도로 가가지고 고고보정 돌돔들만 또 나오는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걸로 가가지고 돌돔을 잡아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을 내려면 지금 바로 돌돔을 잡으러 또 비행기 타러 가야 되는데 혼자 비행기 타기 싫어요 같이 타요 렛츠 오 여기 아마존 아니니까 먹진 않을게. 후꺼려 여러분 오 배를 타고 개바에 내려서 돌돔을 잡을 건데 제가 낚시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인력들을 한번 고비해 왔습니다. 아이야만... 아이야만... 아, 잠깐만. 요 잠깐만. 낚시는 자, 못 참아. 그만 나와요. 나도 그만 나오고 싶다. 씨. 안녕하세요 히터 TV입니다. 어, 너 미국 안가냐 <웃음> 미국이 어디에요? <웃음> 자, 그러고 여러분 돌돔 낚시만 하시는 분이 있는데 현지분이시고 아 진짜 돌돔 낚시 영상을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최대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알고 계신데 여자 최대. 자, 소개시켜드려요 리안 t v 님인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돌돔 전문. 낚시 유튜버 리안티 v 리안입니다 아자 리안TV라고 하시는데 구독자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지금 기록이 어... 어떻게 되시죠? 67입니다 와제 입으로 <웃음> 말하기 좀쑥스러운데다 <웃음>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웃음> 자 그래서 이분들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지금 출발했습니다 이 배를 타고 한 10분 정도 나가서 개바위에 내리거든요 내리때한 다시 찍어볼게요 자,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저런 식으로 갯바 위에 내리는데, 저희는 마지막에 내린다고 하거든요? 저희 내리는 한번 찍어볼게요. 근데 여러분, 개 이쁘죠? 이런 날 노래 안 부를 수 없죠? 라일라, 꽃창, 키마트며 맞으며... <목소리> <목소리> 자, 여러분, 저희 포인트 보이... 도장했거든요. 자, 여러분, 이 돌돔 같은 경우는 금어기 같은 건 없는데 금지치장이 있습니다. 24cm 이하면은 절대 잡으시면 안 되고요. 저희도 그 이상만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이 먹는 게 굉장히 비싼 것들을 먹어요. 뿔소라 이런 거 먹고, 콩밥도 쳐먹고, 섭다 쳐먹고, 전복 먹고, 자, 그런 거다 이빨로 깨가지고 먹기 때문에 그만큼 돌돔이 또 비싼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이따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돌돔은 거의 원투낚시대로 하는데 돌돔낚시대가 굉장히 비싸대요. 지금 이대가 얼마쯤? 160만원, 딱 알지? 방금 말했거든요, 여기서. <웃음> 이게 몇 미터예요? 5m30. 5m 30. 와, 이렇게 긴 낚시대로 돌돔 낚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릴도 보시면은 굉장히 큽니다. 저게 한4천번째 릴이네. 그죠그것도 1부 전누가얘기하셨요 뭐. 방실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65봉돌에 쿠션 고무에 스냅돌에 해 가지고 여기다가 미끼를 겁니다. 저는 우리 돌돔 선생님은 원래 원투를 하셔야 되는데 찐낚시로 지금 회피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걸로 돌돔 잡을 수 있어요? 있습... 찐낚시로도 돌돔을 잡나요? 네, 제주도는 찐낚시로 돌돔을 잡습니다. 그럼 원투보다 확률이 더 좋나요? 제주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혹시 몇수 예상하고 계시나요? 적당히 한 3수. 하루 최대 몇 마리 뽑아 보셨어요? 9마리 아홉 마리요? 에서강신님이 미쳤나 봐 나왔어 미 친구는 개고농 개고 미끼인가요? 어, 네 미끼예요 자소라기있죠 소라기. 소라기 이거는 근데 어디서 나신 거예요? 저기 엄청 많거든요 미리 대량으로 구매해놓고 아. 키우시는 건 아니죠? 키우기도 하고 와. <웃음> 덜넘 먹이도 주고 벌넘 먹이 먹이도 주고 여기 깨면 네. 네. 오 품종이 조금 큰 사이즈예요 이 미끼가 거기가 진짜 힘들어요 어디서 구하시는 거예요? 원래 개고동은 어. 해녀분들이 작업해가지고 사거나 네. 통발빼 하시는 분들이 사는 거야? 사는 거야 아. 이건 어떤 식으로 끼나요? 저는 이렇게 끼거든요 아 롱고쪽으로 해서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고요? <웃음> 아 이런식으로 예, 개구동 원래 선호하지가 않는데 아침이라서 개구동을 넣어보는 아, 집게도 이런식으로 뜯어가지고 하는구나 좋아하더라고요 저희는 북한에 고기가 항상 있으니까 테스트 해보고다아 진짜 이게 진심이시네요 저희는 돌돔매 진심입니다 통째로 삼겨서 씹어요 예. 그, 지금 준비되어 있는 미끼가 뭐뭐 있나요? 전복이랑 전복이요? 저희가 먹으면 드세요 전복 제일 좋은걸로 11미짜리로 사왔어요 와 나중에 성게랑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낚시 안되면 까먹으면 <웃음> <웃음> 뒤에 바로 빗기 뭐예요? 이거요? 우와 <웃음> 어 살아있네 말똥 같은 말똥성계네 야 <웃음> <와>, 불소라다 우와 아 회꼬리네 일단 뭐 이제 불안해 하신 <친구> 것 같은데 <웃음> 자 여러분 이제 먼저 하나 던져놓으신다고 하거든요 <웃음> 우와 아그 어, 정도 치면 되나요? 뭐예요? 어런 거구나 아아 어? 입주로 오는데요? 넣자마자 잡어가 때리면 아잡어가 때린 거예요? 돌돔을 때리면 바로 폭 아아 원래는 잡어들은 타당탕하고 돌돔이면쭉 그냥 내리꽂는다고 합니다 와혹돔도 내리꽂지 않나요? 혹돔은 심하게 내리꽂죠 아 근데 혹돔 너무 잡고 싶어요 계속 이 기분이 을낳요말 갑자기 바꾸시는데? 아니 융통성이 있어야 되겠다 아 미안 던지셨어요? 네. 오 들어가요 들어가요. 잡어 잡어 잡어. 아 잡어예요. 잡아, 아 그래 이게 문제야 우리는. 너무 급해. 어, 어, 너무 급해. 저희였으면 지금 바로 용치 놀래기 한 마리 잡았어요. <웃음> <웃음> 많이 들어가는데? 야 저렇게 들어가는데 안 당긴다고. 운동 낚시는 누구도 기다려야 돼. 친질하는 낚시가 아니고 가져가는 낚시. 가져가면은 들어올림 돼. 아형 옆에서 계속 조금 조금 아는 척 하고 싶어서. 론문가론문가 <웃음> <롬문가> 좋다. 어 너무 어려워요. 아 논문가. 아, 아, 아, 아. 오 구라 구라 구라 구라. 와, 개고동을 달걀 까듯이 까시네요. 저녁 반찬으로 자주 하신대. 아, 이게 이제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봤어요. 아, <웃음> 역시. 어항에 있는 돌돔 주실 때 아까워하셨다고. <웃음> 내 밥인데. 내 밥인데. 내 아니, 돌돔 같은 경우는 이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딱딱한 거를 좀 씹어가지고 부셔서 먹는다 그래. 그래서 직벽에 붙어있는 홍합이나 전복 이런 거 부셔먹거든요. 그래서 미끼 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도 비싸고. 아무튼 굉장히 고급 낚시 중에 하나입니다. 뭐 내리고 자는데? 잡어예요? 요새 잡어가 한4차 되나보다. 대물이다 대물 물고기 있어요? 어, 뭐야? 저 진짜 그거 뭐야? 뱅이돔 같아, 뱅이돔 뱅이라고요? 네, 잡어게요 와, 빠르다. <목소리> <웃음> <웃음> 여러분, <웃음> 보세요. 시미캔 엉덩이입니다. 잡았다! 어, 잡았다! 잡았다! 이야! <웃음> 어, 뱅에네! 아, 아, 아! 놓쳤다. 놓쳤다. <웃음> 뭐야?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야, 이거 뭐야? 뭐가요 뭐야? 돌돔이에요? 혹돔 <웃음> 우와, 진짜 혹돔이다 역시 개고동 진짜 혹돔 올라옵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이게 입 보세요. 혹돔 이빨이 다섯 살 아이 입 같습니다. 지금 한 4자 되죠? 안 되겠다. 한 35. 이게 혹돔이 작으면은 혹이 살짝 나고 클수록 혹이 크게 나거든요. 이거 살려줘도 됩니까? 아, 살해 살해 아, 예, 그래요, 그래요. 자, 바로 광세. 딱 지금 조금 하면 여러 정도 잡잖아요. 대박 친다. 리안님 저기 보강형이 얻어먹겠는데 괜찮으세요? 아 아니요 안괜찮아요 <웃음> <웃음> 진짜 리안님 첫수할수 있었는데 본번 지진 살짝 봤어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요거는 이게 말똥성게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캐스팅을 할 건데, 이말똥성게가 돌덩이 많이 문다고 합니다. 던져버려? 리안이그입지오면 저한테 넘겨주세요. 아니 <웃음> <웃음> 아, 장난입니다. 자, 여러분, 요번에는 미싼 전복을 아주 잘조각내요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근데. 형, <웃음> 하나 빼먹어. 오오오오오! <아니>, <웃음> <있다네. 웃음> 오, 잡혀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야. 지금 입대는... 아, 이, 입대고 있는 거구나. <웃음> 아한데 아니야. 야, 툭툭 쳐요, 지금. 돌덩을 약간. 오오오, 개쎄했어, 개쎄했어. 개쎄했서 이야. <웃음> 너무 쉽게 올라오는데? 어, 뭐야, 뭐 올라온다? 선뱅이선뱅이 아, 선뱅이 아, 방생, 아유, 잘 가. 자, 여러분, 저 한번 해볼게요. 플라이 하라. 자, 이러고 저기 있는 찌만 보면 됩니다. 지금 저 리아님이랑 경쟁하거든요. 리아님 들어가는데요? 깊게 들어가요? 거워예요 그러니까요, 말한 거예요. 어내찌안 들어가. 자, 여러분, 뿔소라로 미끼 교체했습니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리아님 왔어요? 강담동이라고? 아, 못봐다담돔 강도가... 아하하하. 있다, 있다, 있다. 아직, 있어, 아직 있어. 뭐 있나, 쳐 쳐! 있어요, 아직 있어요. 이게 왜 있냐, 찾을까? 한번 쳐보세요 있어요? 뭐가 있긴 있어요. 뭐가 있긴 있어요. 강담동이네 강담동. 아, 오, 오, 뭐야? 오. 우와. 강담동 음. 와, 밑에 뭐야 범동 개 많네 친구들 한번 볼래요? 우와 우와 우와 다 강담동이야? 손맛보실 분. 아, 아 아니 아 자존심 상해서 아니, 안 돼요 여러분 이 강담동이라고 하는 건데 이빨이랑 뭐 이런 게돌동이랑 똑같네요 우와 이거 진짜 예쁘고 특이하다 이 보시면은 어우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근데 돌동이랑 똑같지 거의? 똑같아 맛이 좀 다르다는 걸로 아, 있거든 아 맛은 다르고? 나아 응. 놓고 있어요 나중에 드셔요아 그럼 개빨 안 왔죠 <웃음> 플라이어 가라 살가나요살 감아요? 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디 께서 어디 께 우와,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우와, 힘 좋아, 힘 좋아. 우와, 돌도, 돌도. 우와, 내가 잡았다. 이야. 방신님, 어떤가요, 지금? 크지 않아요, 사이즈? 장난 아니죠. 방이야 기억나지? 형이 미키 끼워준 거. 아, 당연하죠. 아니, 내거 미키 끼워줄 때까망형님이 소라게에다가 뽀뽀하고 줬어, 진짜로. 어.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잡았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찌가 쑥 들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살짝 하다가 티딩 하길래 그때 바로 호킹했는데 진짜 운이 좋았습니다, 이거는. 아, 네, 여러분들도 진 이렇게 잡았습니다. 특히 이 감동을 소라게 뽀뽀해주신 우리 까망이형님께 그럼. 그리고 또 낚싯대 빌려주신 방신님, 리안 t v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사이즈 괜찮지? 35 나올 것 같은데. 자, 아유. 여러분, 이거는 킵하도록 할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 속에 살이 나야 돼요. 아, 아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오, 어 자, 저런 식으로 여기다가 한 마리씩 잡은 거다 킵해둘게요. 내가 첫 수라니. 보거 형 놀리러 가야겠다. 보거 형 빨리 잡아야지. 뭐해? 날 새겠어. <웃음> 이제 내 차례야. <웃음> <웃음> 형, 형, 한번맡기라니까 뽀뽀를. 까마형님이 미끼에다 뽀뽀한 다음 끼면은 바로 된다고. <웃음> 리안이 빨리 잡으셔야죠. 뭐하세요? 여기 앞이었어. 왜 네, 앞이었어요? 아유 너무 멀리 던지셨네. <웃음> <웃음> 자 보고 형거 제가 다뤘거든요 형님 뽀뽀. 까불했어요. <웃음> 아까 진짜니까 잡혔다니까. <웃음> 리안이 <웃음> 그거 깨고 까만야는 입에 갖다 대시면 돼요. 형님 입술 대기. <웃음> 아네자 <웃음> 이제 잡는다 이제 1타입이 나옵니다 플라이어가래 야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 오야 많이 들어가 많이 들어가 이게 뽀뽀의 힘이라니까 진짜로 까브레스유자 <웃음> 여러분 다 털렸습니다 뽀뽀하니까 집게까지 다 털렸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 또 수중 드론을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물속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드론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드론으로 수중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오, 뭐야 오아저 헷갈반이 드니까 이거 올라오고 있어요 제발 잡아라 제발 명작 하나 뽑자 이제 슬슬 채 봐도 되지 않아요? 오오 오오오! 지금 쥐치야! 저 지금 체면 안 돼요? 바늘에 걸려야 돼. 바늘에 걸려야 되는구나? 네. 와, 계속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지금 여기서는 대기하고 있고. Ơi, <놔� grad masculinity> 지금 애들 많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와, 강남도 크다. 저거 잡고 싶다. 오오오! 네, 아니에요? 어, 아직, 아직, 아직. 오오! Oh, oh, 걸린것 같아, 걸린것 같아. 아니, 와, 아직 아직 야, 아직 아! 이게 쉽지 sonra. 않네요.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처음 이런 거 했는데 <웃음> 너무 재밌고 신기합니다. 자, 이번에 리안TV님이 키스 한번 하시나 하거든요? <놔람> <웃음> 자 리브레스 개고동 플라이어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지금 수중들을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우와 이렇게 처음 봐요 아 진짜 처음 보세요 이게 살살 물려뜯고 있을 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구나 지금 계속 뜯고 있는데 걸려서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그런 거 같아요 자, 저기 보광이랑 지금 까망인이 나란히 두개 찌를 같이 던졌거든요 자저 드론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또 몰려들었어요 지금 지금 여기 위쪽이 까마인 있는 거고 저기 또 아래 또 뜯고 있잖아요 자 저게 이제 보광형 겁니다 우와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렇게 뜯고 있는데도 찌가 생각보다 이렇게 내려가지 않아요 자 이렇게 드론으로 봐도 힘든 날씨를 또 누가 누가 잡았습니까? 누가 잡았습니까? 제가 잡았습니다 뭐, 뭐야 내말 아무도 안 듣네 리바 어떻게 리안이 좀 알려드릴까요? 비습니다 줄을 좀만 더 이렇게 풀어주세요 수치해서 우와 잡았다 우와, 우와 뭐야 야 사이즈 뭐야 야 우와 우와 사이즈 미쳤다. 자유 시간 먹으려고 깠는데 자유 시간에 남은 바로 참으세요. 어 진짜요? 자유 시간 드세요. 우와. <웃음> 우와 진짜 사이즈 미쳤습니다. <웃음> 역시 아 바실레 역시 아. 와 이거 이 e 보세요 여러분. 와 진짜 사람이처럼 나 있습니다. 부르키. 부키 왜요 사이즈 봐라. 애국가 한번 불러주세요. 애국가. <웃음> <웃음> 이거는 한 4자 되겠죠? 42? 42자 42. 여기 또 걸어가지고 쭉 내려갑니다 버려버려 <웃음> 자 다들 자유시간 먹고 <웃음> 왔어? 왔어 돌돔 돌돔 결국 해냈구만 한 27, 8될거 같거든요 아 이거 수쿱이다 어. 어떻게 알아요? 수쿱은 이제 줄무늬가 사라지면서 여름색고로 전체적으로 되네요아 아. 그래서 이렇게 사라진 어. 거구나 자얘네 방생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춤추면서 아. <웃음> 자 리아님 드디어 온거 같거든요 오! 어? <웃음> 자 15분 남았습니다 15분 자 그러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었는데 빨리 철수하고 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진짜 잡았어 뭐야 우와 사고쳤다 진짜 철수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 싸놨거든요 우와, 우와 미쳤다 우와 역시 우와 진짜 사고쳤다 와 우와 미쳤어 46 46 장원이요 <웃음> <웃음> 우와 진짜 무겁다 와와 와, 형님 이거는 진짜 내가 제주도에서 낚시로 잡아본 것 중에 제일 큰 거야 형님 근데 죄송한데 오프라이 울고 있거든요 빨리고 아, 싶대요 아이고 아이고 리안님 목에서 눈물을 흘린다 아, 리안님 철수해야 돼요 가시죠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설마 해 <웃음> <웃음>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웃음> 이거 진짜 이거.. 제발 그렇지! 그렇지! 야 뭐야? 예. 막판에 강담동 아니 아까 그놈이네 자이 강담동만 방생하도록 할게요 던지면서 플라이어가리 가능하신가요? <웃음> 플라이어가리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진짜 철수 준비할게요 진영이 저기서 줄 낚시하고 있습니다 진영아 그, 그만해 가야 돼 그거 버려 드레기통에 <웃음> 버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요 자 여러분 께서 오늘 최종 조각 한 보여드릴게요 오. 우와 야 미친 거야 이거 미친 거야 음. 자 여러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께서요세마리 잡은 걸로 오늘 하신 분들이랑 다 같이 해가지고 까만 했는데 숙소로 가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 은둥이다 은둥이 너가자 여러분 <웃음> 이렇게 서 우여곡절 끝에 돌돔을 잡아왔는데 우리 리안TV님께서 너무 고생해 주셔가지고 가지고요. 아, 야, 어. 야, 너무 아, 감사합니다 너의 너의 아, 자 그리고 돌돔을 이제 평소에 잡으신 거에 물창이 있다 그래요 거기서 꺼내가지고 더큰걸 잡아오셨다거든요 그거를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몇자 가져오셨어요? 아마도 못짤 거예요 우와. 우와 씨 뭐야 이거 아, 돌돔 오시겠어요? 놓칠 거 같아가지고 아, 놓치면 고기가 맛이 없어요 아안오안 할래요 진짜. 아 맛이 없어 <웃음> <웃음> 확실히 맛이 없잖아요 이제 아니 들어보실래요라고 한 거는 저한테 책임 좀 가시려고 하신 거 맞죠? 맞아요 맞아요 <웃음> 인도적으로 한 방에 보내주도록 할게요 링경 아, 차단, 찔러버서불도 원래 신경 차단할 때 이런 식으로 하나요? 하는 사람마다 좀 틀려요 아. 아 이렇게 가는구나 아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신경을 차단 안 시키면 회를 뜰때 살이 뜨거워져요 아 여기 보면 안쪽에 심장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완전 하는 분은 피까지 다 빼는데 아.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피를 빼도록 하겠습 아, 아, 그냥 아, 그런 식으로만 딱, 딱 해서 거구나. 이제 물로 해가지고 피를 빼면 되나요? 물로 해서 오오, 이제 이렇게 하면 피는 다 뺐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돌돔이 비늘 치기가 좀 힘들어요 비늘이 작죠 우와 어, 그러네 비늘 하나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엄청 음, 얇습니다 엄청 그럼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작은 거를 다 까야 되는 거죠? 굳이 안 까고 회를 쳐도 돼요 아, 근데 이게 나중에 아, 그냥 그래, 묻을까봐 그래, 위생상은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아, 다른, 다른 사골, 사골. 비늘 치는 거는 헌터팡 오빠 시켜도 되지 않을까? 그쵸 비늘은 헌터팡이 잘 쳐요 잠깐만 하나 줘봐 이거 칠때 조심해야 될게 세게 이게 막 문들어 치면 살이 뭉들어요 죄송한데 음. 제가 전문이라서아 아,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괜한 말인데 네. 아니요 멍들니까 전문이라고요 아, 사실 돌돔을 처음 쳐보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회로도 먹고 나무 뼈 같은 거 있으면 푹 오려가지고 라면으로도 먹을 거기 때문에 깔끔한 걸 쳐볼게요 자 근데 이 돌돔 껍질도 먹는다고 하는데 이거 먹나요? 저 회를 안 먹는데 껍질을 먹어요 와 아, 진짜요? 내장도 대창 같은 거 먹는다고 들었는데 네. 왜? 껍질이 약간 콜라겐 맛이 나고 콜라겐 맛은 뭔가요? 근데? 젤리 젤리 젤리 <웃음> 아니 머리 틀려고 <털라고> 콜라겐 <웃음> 맛을 추음 있는 게아니라가요와 이거 진짜 완전 노가다다 벗겨지는 거 같으면서 안 벗겨지네요 이게 중간점검중간점 아,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여기, 아니, 여기 안, 안 됐어요? 그때까지 생선했던 것 중에 껍질이 두꺼워서 안 벗겨지는 건 해봤는데 이렇게 얇아가지고안 벗겨지는 건 처음 해봅니다. 제가 한번더 해볼까요? <웃음> 맘에 안 들어! 아, 요런 쪽을 안 했구나, 우리가. 어, 상처도 있으시네. 어 이거 누가 모른 거 같은데? 리안님! <웃음> 네, 제가 물었습니다. <웃음> 네, 왜 무셨어요? 너무 팔이 아무 흉터도 없어서 <웃음> 좀더 상남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 네 상남자 스인데 제가 어제 리안TV에서 67cm짜리 돌돌 잡는 영상을 봤거든요. 소녀시던데? 뭐야? 5자, 5자! 6자다, 6자! 그 원래 성격은 그게 아니시죠. 아니, 저도 좀 제정신이 아닐 때가 많아서. <웃음> 근데 돌돔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아보시죠. 많이 알아봐주세요. 저보다는 니 아, 아니에요. 혼자서 자기 돌돔계 BTS 라고. 아, 그렇게 <웃음> 뭐라고요? 절 절. 오늘 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맞아요. 마지막 <웃음> <말씀하셨습니다. 웃음> 이게 제가 뜨던 건좀 늦어요. 혼더방 비행기 놓치면 돼요. 아 진짜요? 빨리 해주세요. 빨리. <웃음> 와칼 드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와. 어, 이거 원래 이렇게 일자로 뜨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일자로 뜨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마음이 삐뚤하네요 <웃음> 와아 뭐야 네. 내장을 따로 안 빼시네 이거 창자고 이 창자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먹죠 이거 막도 삶아 먹거든요 막도 삶아 먹어요? 불동은 네. 버릴 게 없는 생선이야 자 이렇게 내장 떼주고 라삭 사으로이 한번 해주셔야 돼요 라삭 사 뭐예요? 예, 유튜브를 안 보신대요 원래 아예 안 보시죠? 네 저... 좋아하는 유튜버 아예 없으신 거죠? 저는 우주의 신비세계에 뭐부작한사 <웃음> <웃음> <계속한 거가> 뭐... <웃음> 그럼 오늘 새로운 거라면 배워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네 한번 배워보죠 뭐. 아, 그거 이쑥할때 라삭 라삭 라삭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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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니, 불쌍이, 빨리, 안 <웃음> 안 있어, 안아 계속 안 봤어 안 봤어 아야야 제대 보여 요 라사 삼브라이 <웃음> 아 왜? 왜? 왜? 왜? 왜? 네, 왜? <웃음> 니아님 지금 방청객인데 방청객 <웃음> <웃음> <자석 사브라이. 웃음> 라삭 사무라이 삭삭삭삭 삭삭 라삭 안돼안 나와요 할수 있다 할수있 라삭삭삭삭 라삭 사무라이 하 어? 볼살 어머, 볼살 어머. 우와, 우와. 씨이 볼살이 진짜 조금 나오면서 굉장히 부드럽고 연하고 약간 콜라겐 그죠? <웃음> 이게 진짜 콜라겐 아까 그 콜라겐 말 알고 이게 진짜 콜라겐 우와야 무슨 베스길라벤스 아니야? 이거? 와 여러분 이거 볼살 나온 거 보세요 이거 그냥 지금 씹어먹어도 되는 거죠? 와, 대박이다 지금 바로 먹어도 돼요? 껍데기만 끝에 네. 이렇게 딱 하면 돼요 와 진짜요? 자 여러분 이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이거 제가 먹어도 될까요? 미안해 괜찮으세요? 네.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를 아 이것도 이따 하셔야 됩니다 <웃음> 네. 초배를 우와 육회 같아, 육회. 와, 진짜 미쳤는데? 못 참겠다. 내가 이거 안먹어봐서 아니, 아무것도 안 찍었는데, 안 비리고, 이거 말이 안 돼요. 한번 찍어보세요. 내가 회를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추베 <웃음> 내가 저걸 해야 된다니. 내가. <웃음> <웃음> 어때요, 형님? 음. 자, 해안번아하 오! 아. <웃음> 자, 이번에는 강담돔을 한번 손질해볼게요. 자, 요 강담돔도 가져오셨다고 요 저희를 위해서. 우 와. 그렇지, 오, 그렇지. 오, 오. 그렇지. 오, 오. <웃음> 이때 선거 봐라. 와, 여러분 이거 문이 보세요. 강담돔은 너무 예쁘고 특이하고 약간 외국 물고기 같은 느낌이 나요. 자, 여러분 이 강담돔은 또 우리 까망이 형님이 빠르게 손질을 또해주신다고 해요. 아까 형님 방실님이 한거 답답했던 거 아니에요? <웃음> 답다했대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자얘 예, 빨리 보내줄게요. 자, 그러면 똑같이 피 먼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 강남도 이빨 미쳤습니다, 여러분. 우와, 와 사람이 빨 같네 이거. 어, 형님 근데 비늘을 안 쳤어? 아 얘가 빨리 하라고 그랬잖아 방신님 봐봐 지금 비웃고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조. 와 얘는 비늘 치니까 모양이 나오네. 얘는 완전 허여집니다, 여러분. 야, 얘도 똑같아. 비늘이 엄청 작아. 아 그러네. 근데 얘네는 생긴 것도 똑같고 그냥 무늬만 다르잖아. 사촌 그런 느낌이야 약간. 이건 또방 님이 알아. 습성이 다 똑같아요 크기가 똑같다고 치면 강당돔이 훨씬 더 힘이 세요 맛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당돔이 더아 진짜요? 얘네가 원래 참았다가 아, 지금 아, 얘기하신다 얘네가 원래 제주도에 없는 고기인데 수온이 올라가면서 제주도에 엄청 많이 나타나고 원래는 그럼 다른 데서 있다가 프로쇼 난류 같은 거 타고 들어온 거구나 아. 지금은 돌돔보다 강당돔이 더 많이 잡혀요 아 그렇구나 앞으로는 방심이 많고 리안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웃음> 라사라사라사 라삭. 아, 어떻게 하는지 아,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라사 라삭, 라제 애제자입니다. 아, 그리고 형님이 또 뱃집을 하셨었어요. 뱃집 하신 것 치고는 너무 손을 떨고 계시네. 계신... <라> 어... 어... 지금 뭐야? 어? 잘 날아갔잖아. 찍지 마, 찍지 마. <라> 리안님 표정 안 좋아지고 있어. 요 <라> 아니, 망신이손 <망치님>. 가슴에 얹을게 <라> 봐. 혹시라 다치실까봐. 와, 진짜요? 아... 강당동 <라>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거 나머지 하나 더손질해 줄게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강단돔 해가지고 수분기를 좀 빼줄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실님이 돌돔을 해주실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감았어요 우와 이걸 손으로 그냥 뜯으시네 우와 이건 진짜 여러분 미치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 반띵해서 먹을까 그 먹어보자 왜 이렇게 칼집을넣는거예요 너무 쫀쫀해서 아그정도예요 근데 뼈가 절작 씹힐 수도 있을거예요 냠냠 어, 어때? <웃음> 암살인데? <웃음> 근데 되게 쫀쫀해 자 바로 먹을게요 초배르 와 약간 물은 과일 먹는 그런 식감 있잖아요 아삭거리는 거 제가 그런 생선 식감 좋아하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형님 드셔보세요 끝났어요 어? <웃음> 자 이제 돌돔 껍질한번벗겨주세요 형님 보겠어요 <웃음> 아, 가마살 안 줬다고 이러는 거야 오야야야야 우와 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것도 바로 드실 게 나왔어요 우와 이걸 먹을 뭐요?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지느러미살 이런 거죠? 네, 네 맞아요 <웃음> 이게 원래 광어에만 나오는 거잖아 돌돔에 나와 나 처음 알았어 이거 줄줄 와. 형님 한 번만 찍어 주세요 자, 먹을게요 와, 와, 형님 드세요 없 세요 <웃음> 자, 이돌덩도 똑같이 수분기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을 빼는 동안 내장도 따로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BTS님이 <웃음> 누가 그걸 BTS 인지 모르겠어요 본인 입으로 한 거예요? BTS? <웃음> 아니 에요 아, 아니에요? 여기서 커버 쳐주시는 이제 심각한 걸안 거야 이걸 식어서 이제 빨리 <웃음> 슬게 누가 드실래요? 슬게는 제가 먹어야죠 남자한테 좋은 거니까 거. 우리 다 남자 아닌가요? 그럼 리안님이 드시면 될것 같은데요? 리안... 제가 먹겠습니다 투베르 아아 뭐라고요? <웃음> 가 있으시네 아, 리안님은 카메라만 들어가면 다 하셔 자 봐봐 이렇게 돌아가면. 다 투베르 <웃음> 당신님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 저는 <웃음> 튜베르? 아 다시요 다시요 튜베르? 와 이거예요 이게 대창이에요 생선에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네, 이거를 물로 헹구면 끝입니다 자 이제 이거 물로 헹구고 대치러 하 가볼게요 아상, 아상. 아주 좋아요 엄지 쳐달라는 거 아니었어? 이거 딱 치고 이렇게 카메라 딱 돌리고 이딱 보잖아 튜베르? 자 여러분 이게 돌돔 쓸개입니다 이게 또 기가 막히게 몸에 좋다는데 형 먹을 거야? 아 이거는 또 우리 동생 챙겨야지 오프라이 튜베르 오 오. 씹어야 돼 땡땡한데? 그걸 터트려야돼 첫째는 써? <웃음> 네 한번 해줄 수 있어? 깔끔한데? 안 써? 써요 아니 근데 왜 리액션이 이러니나야너 집에 가아 너무 써요 <웃음> <웃음> 다시 한번 해줘 쓰다 어 아, 진짜 너무 써요 달다 너무 달아요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다 준비가 됐거든요 요거나 다 같이 데치면 됩니다 대창 껍데기 간 이렇게 있어요 데쳐줄게요 우와 우와 기름 나오는 거봐 봐. 이게 콜라겐이라고 콜라겐 당신님 맞죠? 오늘 콜라겐 아니라고 한네번 얘기한 거같데와 <웃음> 형님 대창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와 이거 진짜 소금창처럼 그냥 말리네 이렇게 신경 하면 돼여러자 그럼 요거 데치는 음. 동안 방신님 한번 썰어주세요 그러면 왜? 네. 이거 시고 제가 쓸까요 가만히 님 아까 보셨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아 그럼 제가 할게요 <웃음> <웃음> 우와 어우 야 기가 막힌 아니 이거 전문가신데요? 이 정도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 예 저도 그냥 얘기한 거예요 <웃음> 저희 방실님 죄송한데 제가 진짜 두껍게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한두 점 정도만 좀 두껍게 썰으실 수 있나요? 꼬리 쪽으로 해가지고 아 꼬리 쪽? 맛있는 걸 아시네 <웃음> 와 이거 두꺼운 거 미쳤다 빨리 먹고 싶다 침개 나와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회싸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이는 이제 강단놈이거든요자이것도 똑같이 회를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는데? 어 이거 지금 이거 다 됐나봐. 네, 네, 네, 아 형님 설고계세요 설거개 재밌는데? 너무 많이 삶은 거 같은데 이거. 많이 삶은 거예요? 형님 상남자야. 찍게 어. 바닥에 있었어. <웃음> 우와 괜찮은데요? 좋은데요? 우와, 우와. 이게 올래다 얼음물에다 담가야 되는데. 아 야들야들한 것보다 탱글탱글한 게 낫네. <웃음> 아, 엄청 맛있어. 아, 여러분 이렇게 국물 완전 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머리 넣고 같이 라면도 넣어가지고 돌돔. 대가리라면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삭라삭 <웃음> 들어가라 와씨.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싹 끓여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끓였는데 자 이제 란성탕배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들어봐려 뜯어버려 까버려 <웃음> 넣어버려 <웃음> 수, 수, 아, 흔들어버려 <웃음> 형 이렇게 하면 되지 <웃음> 넣어서 <웃음> 자요런 식으로 다 넣어주면 됩니다 맞아요 <웃음> 보고용 아니에요 아 그러네 아니. 자여러분해서 먼저 돌돔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랑당돔이고 이 나머지는 쫙 돌돔이요 에 가운데 두껍게 썰어놓은 식이었거든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이거 뭐예요 아 이거요 알겠습니다 간장 추천 자콕 찍어가지고 자 먹어요 초메르 와, 이 들어가는 게 미쳤어 들어갔다 이거... 나오지 않아? 진짜 나와 저는 굉장히 질긴 생선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엄청나게 찐득하게 즐긴 그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식감 자, 이 강당도 먹어볼게요 이번에 뭐 찍을까요? 초장을 찍어야 될것 같아요 <웃음> 초장 콕 찍어가지고 음. 이게 보통 사람들은 강담돔이더 맛있다고 하셨죠. 거의 대부분 그래요. 저는 돌돔이 맛있어요. 두께가 어. 다르잖아, 근데. 두께 차이를 떠나서 이게 어. 좀더 약간 광어 같은 느낌의 그런 식감이고. 돌돔은 그냥 전형적인 돌돔. 음. 껍질 한번 먹어 봐. 형님이 챙겨 주셨잖아. 챙겨서 챙겼네. 자, 꼭좀 <제가> 먹어 볼게요. <웃음> 와, 어? 이거 콜레스테롤아니콜라 <웃음> 진짜 콜라겐 맞는것 같아요. 네. 왜 이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짜고 하는 얘기 아, <웃음> 대장 바로 갈게요. 이거 어디 이거 무조건 소금, 무조건 소금이요. 아, 근데 제가 곱창 이런 것도 즐겨 먹긴 하는데 막 좋아하지 않거든요. 먹을 음나 즐길 줄 알았거든? 하나도 안 즐기고 그냥 어... 완전 으스레, 그래, 원래 그런 거예요? 예, 원래 그런 거예요 간 먹어봐 간 근데 솔직히 제가 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 이거 참기름이에요? 네 무조건 참기름 추배름 할수 있어요? 추배름? <웃음> 아 간은 역시 제가 이간 맛을 안 좋아해가지고 별로예요 강당도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죄송한데 이거 광어요 같은데요? 완전 이게 느낌이? 그게 비아바라는 아니지만 회 뜨는 사람 따라 맛이 다슬려요비아바라는 아니지만 <웃음> <웃음> 나이가 몇 예, 개라고 예, 하죠? 예, <웃음> 와전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다음 들어오세요 츄베르 츄베르 <웃음> <듣다 명예가 아니라? 웃음> 방금 먹었는데 맛있어 보인다 훨씬 맛있는데 아 진짜로? 츄츄 1인 <웃음> 만나 안나? 초장맛이 끝나면 나서 괜찮아? 네잘 먹었습니다 강담동하고 강단. <웃음> 비교해줘 츄츄 <웃음> 어때? 강담동이 더 맛있는 오, 것 같아요 진짜로? 오, 잘 먹었습니다 <웃음> 아 응. 강당놈이 훨씬 맛있어요 강당놈이 훨씬 맛있어? 응. 이게 광어랑 비슷해서 익숙해진 것들을 좋아하는 저 광어 안 먹어봤는데 투베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맛있어요 제가 먹어봤는데 강정놈이더 맛있더라고요 투베르 강당놈이 더 좋아요 맛있어요. 아니, 바로 아, 웃음이 나오시네 진짜요? 자 여러분 이제 라면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 미쳤다 아. 먹어볼게요 음, 음, 약간 처음에는 비린내가 조금 났었거든요? 와, 근데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진짜 맛있다. 와, 밀려자, 와. 와, 와. 와, 씨.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돌돔 잡아가지고, 리안TV님들이 잡아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돌돔 라면은 사실 진짜 못 잊을 것 같습니다. 빵이요! 어, 할수 있나요? 빵이요? 네. 얼굴 표정을 보셔야 돼요. 빵이요. 하나, 둘, 셋. <웃음>